이석진 대표 열애보도 2시간 만에 양측 모두 부인 AOA 좌와 낮은 산업 이석진 대표와의 열애설이 보도 2시간 만에 양측 부인으로 막을 내렸다. 이들의 열애설이 불거진 건 17일 오전 8시께 한 매체는 AOA 조아와 낮은 산업 이석진 대표가 슈퍼주니어 김희철의 소개를 받아 연인으로 발전해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시간 뒤 FNC 엔터테인먼트와 낮은 산업 양측 모두 열애설을 부인했다. FNC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조아 본인 확인 결과. 교제와 관련한 기사에 거론된 분은 지인일 뿐이며, 교제는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낮은 산업 측 역시 o s e n 에의와 이석진 대표와의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열애설 보도 2시간 만에 양측이 이를 전면 부인하며 해프닝은 막을 내렸다. 이로써 조아는 3월 AOA 콘서트 이후 공식 스케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불거졌던 잠적설, 팀 탈퇴설을 해명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다시 열애설을 부인하며 홍역을 치렀다. 현재 조아는 회사 공식 입장을 통해 낸 열애설 부인 이외 별도의 개인적 해명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편, 초아는 2012년 AOA 싱글 앨범 면젤스 스토리로 데뷔 후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예능에서 두각을 드러낸 AOA 메인 보컬이다. 이석진 대표는 이병두 회장에 이어 낮은 산업을 이끌고 있고 현재 낮은 e E.M.파이어 프로 게임단 단주로도 활동 중이다.